12년 지기 룸메이트의 생일이다 유부남에게는 1년 중 가장 골치 아픈 네, 날이기도 맞아요. 하다 네, 네, 저희가 이용시간을 저희 2시간 이용 도와드리고 요 아... 잊고 싶은데 잊을 수는 없고 그냥 넘기고 싶은데 그냥 넘겼다가는 앞날이 두렵고 먹고 싶은 거 골라 파스타 두 개랑 피자 하나 먹던지 뭘 해주려고 해도 뭘 원하는지 모르겠고 또뭘 비싼 거라면 비싼 걸 했다고 욕먹고 또뭐 되게 좋은 걸 해주면 좋은 걸 했다고 욕먹고 그럴 때 가장 좋은 건 좋은 레스토랑 예약하는 게 정답이에요 멸치고뿐 냄새가 좀 있네 멸치고뿐 냄새가 좀 있네 좋은 거 먹여도 표정 저러고 앉아있다 진짜 표정 봐라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그냥 가면 안돼 예약을 해야 돼 그리고 웬만하면 좋은 대로 이건 성의거든 성의를 보였느냐 안 보였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1년간 삶이 달라져 됐어. 이 맛있는 거다먹어놓고싹다 먹었잖아. 응? 좋은데 와갖고 분위기 잡고 어 생일날 얼마나 좋아 이런 거 먹고, 뭐지 좋아. 얼마나 맛있어. 맛있어 맛없어. 또 매주 뭔뭔 파스타, 뭔 파스타, 뭔 피자 이렇게 관자도 먹고 그거지. 어땠어? 거기다 불도. 그,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키가 그 좋은 거 먹으러 가고 김치찌개 탈영하고 있는 중. 김치찌개. 근데 김치찌개 사줘봐. 난리나 평화로운 가정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고 살피고 느끼고 공감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돈 쓰고 열심히 챙기고 열심히 고개 숙이고 열심히 이해하고 열심히 인내하고 <목소리> 어? 어? 오케이 왕빵 야, 언제 똑바로 해, 아이 내년엔 더 사랑받는 남편이 되기 위해 올드 열심히 일을 해보러 갑니다. 오늘은 강원도 산골짜기 시약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한 공간에서 회사와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 출장을 갑니다.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모레 가고 3일 내내 곧 방송될 예정인 프로그램에 돈가스 100인분을 싣고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다 해봤고 물론 군대에 있을 때도 취사병이어서 뭐 식수인원 500명 뭐 훈련 나가서 밥도 해보곤 했지만 사회에 나와서도 같이 나가서 돈가스 튀길 줄이 란 상상도 못했어. 가서 선수들 뿐만 아니라 스태프들 연예인들 밥은 먹여야 되는데 돈가스를 안양에서부터 어떻게 크게 실고가 도시락에 다 식어 빠진 거. 또내 성격상 그건 절대로 못하지. 매장에 있던 고기부터 시작해서 식용유부터 시작해서 온갖 재료 포장용기 다 집어들고 차에 싣고 강원도에 도착했습니다. 한순간에 나의 선택으로 만스에 오줌 찌를 정도로 개고생한 나의 동료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와 이제 이거 두번 다시 못할 것 같아. 와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어. 아, 이제 3일 동안 강원도 그 산골 치악산 평생 단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치악산에 박혀가지고 돈가스를 튀기느라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게 그렇게 3박 4일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고 아, 아무것도 산골에 처박혀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 처리를 한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산에 가서 돈가스를 튀기는 것도 나의 일이지만 어, 또 회사에 남아있는 일도 나의 일이고 전화로 걸려왔던 모든 일도 다 나의 일이고 그리고 또 영상 편집도 또 나의 일이기 때문에 해야 돼 일이 바쁘다는 건 아니지만 일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밀려 있었다. 그래서 또 나에 대한 반성을 또 아침에 쉬는 날 아침부터 해봅니다. 안 되는데. 꽂아서 했는데 안 켜져. 이제 성격이 현실을 잘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근데 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음, 안 돌아와 어, 얘가 살아날 희망은 없는 것 같아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이 마음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된것 같아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얘를 오래 쓴건 맞아요 한 4년 된것 같은데 첫 번째 로직 메인보드죠 어, 얘가 나가면 90이 넘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말 배터리의 문제다 그러면은 40에서 50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 2시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얘예 앞에 앉아있었는데 배터리 문제였으면 좋겠는데 이미 나는 아, 알고 있는 것 같아 메인보드가 나간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그런 것 같아 하... 오늘도 똑같이 해는 떴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하고 딸내미 아침밥 먹이고 등교 준비 시켜서 학교 보내고 오늘도 하루는 똑같다 그런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우중충한지 출근하고 일하다 멍 때리고 일하다 멍 때리고 왜 자꾸 멍을 때리는지 남편이 노트북을 날려먹었다 아... 아... 내 360만원 내 360만원 카드를 긁고 나니 약간의 각성효과가 온건지 잠도 안오고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다 무이자 할부 24개월 내 고통의 시간이다 24개월 자그만치 2년 2년 내 인연 나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뿐인 나의 와이프 마음속 깊이 사랑한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 1년에 하나뿐인 생일을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남편으로서 내자식에게 한탄스러울 뿐이다 사랑하는 나의 와이프 내 가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 와 너무 고마워